안녕하세요 오늘도 휴일을 맞아 주문장에 왔는데 오늘은 일이 많네요 어, 첫번째 할 일은 여기 보시면 충전분무기가 있는데요 이 충전분무기를 3년 전에 샀는데 3년 전에 충전분무기 구매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었어요 한일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스마트홧게 저렴해서 어 이걸 샀어요 스마트홧계 20리터 짜리 충전분무기가 그때 한 12만원 언저리 주었을 거고 한일분무기가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리고 다른 곳에도 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 그때는 토지 구매하고 농막 짓고 한다고 단돈 천원이 아쉬웠던 때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산다고 이걸 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레가 있어서 어, 끌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많이 무거워요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다른 분무기들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었는데 이 스마트 제품은 납 배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레하고 이 분무기하고의 중량이 재원상에는 8kg가 넘어요. 튜미온이 들어간 분무기 2 0리짜리 분무기들은 3kg대 후반에서 4kg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무기 무게의 두개가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빈통인데 이거 한번 재볼게요. 이걸 재보면 수레가 없는 무게가 지금 7kg가 나가요. 기능상은 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등에 메고능약을몇번칠 때면 너무 힘들어서 어, 배터리를 어, 리튬이온으로 개조를 해 볼까 하는데 일단 이납 배터리를 제거하고 어,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환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뒤쪽에 카바를 열고 배터리를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 뭐 간단하죠? 어, 배터리가 있고 여기 펌프가 있고 각종 스위치가 있는데 에, 이거는 납배터리라서 이 납배터리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빼볼게요. 오 상당히 무겁네요. 음, 일단 배터리를 제거했고요. 를 이게 알리에서 직구로 구매한 리튬이온 배터리 4000mAh, 4Ah 짜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배송이 안된다고 했는데 일단 왔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18,000원 배송비는 무료고요. 이걸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12볼트 4.4A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충전 분무기가 4A 내지 6A니까 용량은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그 납배터리가 8A짜리에요. 8A짜리인데 이두 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 차이가 엄청나요. 납 배터리는 원래 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배터리 특성상 무겁죠 뭐 이걸 제가 쓸 때는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아버님이 에, 약을 치실 때는 좀 무거워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 가벼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요 충전기는 이건 원래 충전분무기에 딸려온 거예요 12V 2A 짜리고 이거는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같이 온 건데 이건 12V 1A 짜리 음, 충전기도 어,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달아 볼까요 까만선에 흰줄이 있는게 플러스 구요. 플러스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검은색만 있는게 마이너스에요. 오! 작동이 되네요. 소리 들리시죠? 오! 잘 되네요. 여기다 고정을 시킬건데 음..아까거하고 크기가 틀리니 이거를 어 양면테이프가 없으니 지금 이 스카치테이프를 반으로 접었어요 고정이 됐죠 까만 선에 하얀 줄 있는게 플러스고요 까만 선만 있는게 마이너스 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안되고요 작동이 되는걸 확인을 하고요 예, 네,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은 끝났네요 오! 훨씬 가벼워졌네요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어,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아까 7kg 정도 나왔었죠 오! 많이 가벼워졌네요 아까 낫배터리가 달려있을때는 7kg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3.7kg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3.3kg 정도 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지금 배터리하고 같이 온이 충전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을 충전기를 꼽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충이 되면 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걸 빼면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죠. 예, 충전, 충전, 충전이 충전 충전잘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충전을 시켜놓고 어, 참깨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참깨를 파종을 할때 혹시 안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넣거든요. 어, 죽은건 죽고 나는건 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난 곳은 어, 참깨가 자라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3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솎아줍니다 솎아주는 방법은 순을 음, 뽑는 방법도 있고 자르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순을 어, 자르고 있고요 어, 저희 어머님은 어, 뽑고 계시네요 이렇게 참깨 순 속아주는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산딸기 따라가서 산딸기는 못 따고 제 집사람은 모기한테 헌혈하고 왔네요 산모기죠 어, 흰줄순모기 일명 전투모기 아디다스모기 이름도 참 많아요 어, 무지속합니다 앉는 걸 보고 쫓았는데 벌써 이렇게 물렸네요 이런 건 진짜 좋다 그지응 음, 엄청 크네 주먹이랑 비교해봐 얼마나 큰가 마늘을 지, 어, 지난주에 캤어야 되는데 어, 한주를 더 놔뒀더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주말농장 치고는 잘된것 같아요 어, 올해는 뭐 마늘을 안사 먹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캐다 보면 이게 하나씩 썩은 게 있어요. 너무 늦어서 썩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이게 막 썩었는데 이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거 삼겹살 먹으러 가서는 그렇게 아까운 줄은 모르는데 여기서 캐다가 하나 좀 없고 하나 썩고 이런 건 굉장히 아까워요. 마늘이 뭐 씨알이 작긴 한데. 뭐 전문 농군도 아이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늘 농사가 쉽지는 않네요 어, 썩은 것도 많고 씨알도 작고 어, 조금 더 기술을 연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초보 농군이니까요 어. 아버지 올해 마늘 농사가 좀 어때요 아이고 잘 안됐다 왜왜잘 안된 어, 왜, 왜 거야 모르죠 가물아서 그런지 여가 뭐야가라해서 그런지 양파는? 양파는 뭐 그건 안돼이거잘 뭐 양파는 잘 양파는 잘 됐어요? 아됐어네 아, 음. 아, 그 ê m còn đ